안녕하세요 아일러브 유튜브 김옥선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스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약속한대로 유튜브 고객 모집의 다섯 가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고객 모집을 한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유튜브로 고객 모집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객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특징은 동영상을 한번 올리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업로드된 영상 하나가 1, 2년 후 또는 4, 5년 후에 고객들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고객의 눈에 띄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끊임없이 많은 고객을 모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모집 비용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비용 및 운용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서버 이용료도 유튜브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운영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 개인이 독자적으로 서버를 가지려면 적어도 매달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전부 유튜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카메라, 마이크, 편집 프로그램만 있으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두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장점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이 회사는 유튜브를 활용하는구나 라고 인식되어 일종의 브랜드가 형성됩니다 게다가 유튜브에 최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회사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여기서 상품을 사볼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 고객들에게 전문가로 인식되게 됩니다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업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동영상을 올리면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라고 고객들이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니까 이 사람에게 구매하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로 인식된다는 것이 네 번째 장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팬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팬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일정수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면 팬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유튜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객 모집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이 러브 유튜브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